네건날개를 사용하면 크리에이티브 모드가 아니라도 쉽게 날수 있지만 저는 크리에이티브 모드로 나옵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제가 사는 마을 야경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 와 너무 멋져 게임인데 멋지다 자 제가 한번 멋지게 착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지붕에 딱 멋지게 착지를 하면은 굉장히 멋지게 아 뭐야 못했잖아 멋지게 아 다시. 자, 자, 제가 한번 지붕에 핑킷 제거됨. 자, 네. 착지. 후. 자, 저기 마을에 착지합니다. 착지 완료.